이렇게 어깨에 올라 있는 게 좋아, 언니? 응, 울지 마. <웃음> 무슨 소리야? <웃음> 무슨 소리야, 언니? 아. 아 네. 물면 나간다 또 울지마 누구야 올리? 누구야 올리? 누구야 올리 이거 누구야 올리? 네. 저기 저기 침도 올라가고 싶지? 어디? 어이 자세가 좋지? 그것도 모르겠다 내 어깨가 그렇게 좋아? 올리? 야힘들어 올리야 확실히 많이 모아줬어 아주 좋아 Lên n